초롱 씨왜 자는 척하세요? 왜 자는 척하세요? 저 보세요 저 초롱 왜 혼내 왜, 왜 혼내니까 또 자는 척하세요? 예? 월씨왜 여기서 주무세요? 예? 혼나 <웃음> 왜왜 자는 척해요? 예? 저기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아이고 돼지 양 무거워 죽겠네. 저 보세요 조롱씨 왜자왜 주무시 왜 주무세요 왜 자는 척해 어? 누가 이렇게 놀래 왜 자는 척해 혼내니까 왜 자는 척해 나 봐봐 봐봐 눈떠 눈 떠. 조롱 조롱